귀여워귀여워귀여워 음. 귀여워, 귀여워. 손을 딱 내밀어봐 남자 같은데? 나, 나, 아 몰라, 귀여운 지 마. 물 귀여운 좀여민 귀여운 귀여운 귀여 그 입술로 부드럽게 나와 Do i 이 do it c I'm f a i n g in love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